좋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 밤입니다. 어느새 4월달도 일주일이 다 저물어 가네요. 4월달 들어왔어도 3월달 못지않게 그래는 주로 토지 위주의 그런 물건들이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관리처분인가 난 진도에 철거가 된 그런 이제 입주권이 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 모든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취득세가 집을 사고 팔기에 그만큼 굉장히 중과되는 게 걸리적거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알게 모르게 모든 거래에 불편하게 또 이렇게 중과되어 있는 이런 세금들이 오늘도 시장선거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 여론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결과 결과가 나왔지 싶습니다. 원하는 투표를 잘 선택해서 잘 찍으셨는가요? 음 이제 그 내일부터는 부산에서는 이렇게 큼직하게 레이 카운티가 전매제한 6개월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자유롭게 이제 명의 변경이 가능한. 그런 또 세월이 와 있습니다. 오늘 조합에 갔더니 단단히 암식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산의 그 분양권들이 그동안 많은 분양들을 해왔죠. 그러면 미분양이 난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던 그런 단지도 있을 텐데 큰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산이 2011년부터 월 단위로 집계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래프입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고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분양권이 조금 줄었다가 그 다음에 2021년, 22년 이때 조금 적었죠. 그 미분양 물량이 그러다가 2023년 굉장히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그리고 또쭉 줄었습니다 어, 줄어가지고 이때쯤엔 그때 워낙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뭐 5년간 미분양 그 아파트를 어, 매수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5년간 뭐 감면을 해주고 이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이때 어, 여기에 해당되는게 그때 부산이 대표적인 곳이 어, 사직동 그 롯데클래식 지금 84타입이 거의 뭐 어, 호가로 한 13억 선 정도 와 있는 요 아파트도 이때는 미분양 물량이어서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정책이. 그만큼 이제 조세 정책 자체가 어떤 부동산의 그 수요라든지 공급의 그 완급을 봐가면서 어, 펴는 게 이제 부동산 조세 정책이죠. 근데 지금 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제 펴왔던 그 부동산 정책은 나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굉장히 정세하는 정책을 계속 써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뭐 세금도 올라가고 뭐 집값은 또더 날아서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 어뭐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그런 게 오늘 이제 그 시장선거 그 결과로 아마 응집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지 싶은데 뭐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풀리고 나라빚은 나라빚대로 국민 1인당 거의 한 400만 원씩 정도의 부채가 더 증가해가 있고 그만큼 자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유통되는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올라가니까 또 세금을 중과하고 그런데 어, 이 세금을 중과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한 18가지 정도가 이 세금에 연관해서 등달아 올라가는 거죠. 아무 투기도 안 하고 그냥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세금의 이름으로 어, 각종 납부해야 될게 많아지다 보니 그게 오늘 아마 시장선거에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쭉 올라왔던 미분양 물량이 부산은 2015년, 16년, 17년 이때 굉장히 거의 바닷건에 와 있죠. 여기는 요요긴 막대그래프는 중공 이후에 그 미분양 물량이거든요. 다시 여기 보시면요. 요 막대 그래프 있죠. 이게 2016년, 17년, 뭐요 어, 때, 굉장히 바닥이죠. 요 때. 2015년 요 때부터. 1월 어, 점에 부산이 2017년 8월 2일날 이제 그 다주택자는 중과를 하는 그런 파리 대책이 적용이 된 거였죠. 이렇게 어, 차트가 말을 합니다. 이때쯤 제재가 가해지는 게. 그리고, 이제, 어, 중과되는 그,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이 시행되는 파리대책 이후에, 어, 부산은 미분양 물량이 좀 이렇게 쭉쌓였어요 어, 요거는 미분양 전체 물량이죠. 근데 요거 이제 중공후 요 물량은, 뭐, 이때는 분양한 게 없으니, 분양한 게 없으니 쌓일 물량이 없었고, 어, 그러다가 이제 분양한 물량들이 쌓였어요. 그때. 쭉쌓이면서 2019년, 2019년 거의 뭐, 2019년에서 2020년 거의 요때쯤까지 전체 그 미분양 물량은 이제 피크를 이루죠. 그리고 중공 후요그 미분양 물량이 조금 조금 조금 늘어가 있죠. 이렇게 늘어가 있죠. 그 요거는, 어, 조정 지역 일대, 요때 이제 21년도까지 간 물량들은 2017년, 18년, 19년 요때 이렇게 분양했던 그 물량이 이제 중공이 된 거죠. 중공이 되고 나서도 계속 아직 뭐 거래가 안 됐다든지 이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이 미분양 물량들의 입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어, 그걸 잠깐 보면, 2018년, 19년, 뭐 이때 보시면요. 아, 요, 요 비례율을 잠깐 먼저 보시면, 지금 요 뒤쪽으로 올수록,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어, 요게 점점, 점점, 그, 어, 그, 완공 전에, 중공 전그 비율은 줄어가 있고, 중공 후 이제 미분양 숫자가 여기서 1위로 넘어가 있죠. 그 밑으로 잠깐 내려보면요. 차트를 내려보면, 여기 보시면, 2000, 어, 한 17년, 18년, 가장 피크는 2018년 11월이네요. 그리고 2018년 7월 6월 뭐 답니다. 92% 된데는 2018년 2월 그러니까 파리 대책이 언제 있었냐면 2017년 파리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전부터도 이렇게 중공 전에 미분양들이 꽤 있었어요. 분양했던 것들이 16년, 17년, 18년 이때는 중공 전 미분양 물량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중공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중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점점 중공후 미분양 물량 쪽 숫자로 이제 넘어와 있는 거죠 요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7년 18년 19년 이때 분양했던 아파트의 또뭐 성향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물량을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어, 2017년 18년 이때 보시면 뭐 다른 거는 크게 안 살펴보셔도 살펴봐야 될게 전체 세대수와 건설사를 한번 보세요. 세대수가 천세대 넘는데 계속 미분양이 났다. 그거는 극히 외곽이 아니면 더물어요 강서구, 지사 이런 데는 굉장히 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세대가 넘어도 미분양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다 500세대 미만인 단지. 그리고 우리가 촌듣는 뭐 그런 브랜드 아니면 이군 그냥 지방업체 이런 데 업체들입니다. 이게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어참 여기 보면 2018년 3월에 용호동 W도 미분양이었어요. 이런 거주스났어야 했는데 맞죠? 지금 뭐 26호까지 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치있게 큰 평수를 사신 분은 뭐 전생의 나라를 몇 개를 구하신 그런 분이겠죠? 가끔씩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보석같은 또 그런 타입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뭐 이랬는데 또쭉 넘어가 보면요. 다 500세대가 안되죠 세대가. 그리고 뭐 중화건설, 금상건설 창비건설, 네오건설, 경성리처 들어봤습니까?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현운대 엘시티더샵. 이것도 미분양이었어요. 이제 이미 중공이 났지만. 이때는 우리 예상보다 분양가가 너무 이제 높았고, 뭐 그럴 때, 또 조정 지역이었고 그래서 대출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럴 점에 이제 그 미분양이 난 거죠. 어 이거 역시도 그때 또잘 챙겨가 사두신 분은 하나의 또신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보세요. 하나야뭐한 3, 400세대. 그런 정도입니다. 경동리인이 600세대인데 뭐 이건 요거 사신 분도 잘 사셨어요. 그때 제 아는 동생이 마이너스 4천피에 그때 샀던 동생이 있어요. 아주 잘 샀죠. 하나씩은 이렇게 끊질 만한 게 있습니다. 어 이거를 보면 음, 지금 요 차트를 이제 한번더 살펴보시면 어, 아까 이천 조정 지역에 부산이 묶인 거는 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오른다든지 움직이니까 묶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묶기 전에 요 그래프 요 수치 줄어있는 요 수치만큼 분양 물량의 수치는 지금 줄어가 있어요. 줄어가 있어요. 어, 또 작년 9월 20일 20일 이후에 일반 분양하는 거는 어,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그 기간이 3년이나 그둘 중에 빠른 기간까지는 그게 또 이제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 동안 레이 카운티 외는 크게 특별하게 뭐. 요 클라센트나 레이 카운티 외에는 부산에 뭐 대표적으로 분양했다 싶은 단지가 그렇게 없죠, 그죠? 어, 그렇는데 이제 아까처럼 옛날에 분양했던 500세대 미만의 이름도 처음 듣는 그런 아파트들의 중공후 미분양 물량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 이건 또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은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러니 어뭐 미분양이면 분양가로 만약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무거나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어 그런 집들을 가져오려고 하고 완공된 집은 더구나 더 이제 뭐 취득세며 어 양도세며 또1년 안에 지금 매수해야 되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 어 그런 제약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이제 부산 지역에 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뭐또 누군가 물어봐 주신다고 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아까처럼 제가 1월, 2월, 3월, 뭐 3개월간 초롱부동산에서 거래한 그 거래의 거의 90%가 토지 매물이었어요. 그것도 아무 지역에나 있는 게 아니고 재개발 지역 안에 있거나 재개발, 뭐, 사업타당성 검토 어, 신청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초기 자금이 작은 이런 토지 매물들, 어, 그런 게 움직였고요. 아니면, 철거가 돼서 지득세가 4.6인 그런 물건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물건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건축 작은 뭐 공주가 1억 이하 아파트 이런 것들은 초기에 투자자들이 몰려서 들어갈 당시에는 싼 가격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어그 당시는 뭐 공주가도 1억 이하고 어, 뭐, 지득세도 중과 안 되고, 어, 그리고 내 혼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흥행을 안 하지만, 너도 나도 솔려 들어가면 물량이 금방 소진이 되고, 어, 그 이후에는 점점, 점점 좀, 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미 올라있는 상태예요 그런 그, 어, 소규모 어떤 작은 그런 재건축, 뭐, 1억 그전후에 그런 물건들이. 근데 그런 게 이미, 어, 매매가액이 뭐한 2, 3억 선에 와가 있고, 어, 이제는 공동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 어, 자칫하면 이제 뭐 이주택이라 해도 어, 공주가가 1억이 넘어서 중가되는 주택수에 어, 들어갈 그런 카트라인이 들어와 있든지, 어, 이미 또뭐그 어, 넘어 있기나 뭐 이래서 중가가 되거나 이런 그 물건들도 있고, 어, 그리고 이미 어, 너무 이제 어느 정도는 또 가격이 좀 가있기 때문에, 어, 그런 데는 오히려 조금은, 조금은 주춤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그런 걸 사면 앞에 이미 가지고 있는 양도차익이 많이 난그 1주택이 1년 안에 그집앞집 집 안으로 전입까지 하고 1년 안에 앞에 집을 처분을 해야 또 이제 비과세가 되고 하는 그런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조정 묶이기 전에 너도 나도 사수 움직이던 그런 때하고는 이제는 조금 시절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다고 현금을 또이 3억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놔야지 그것만큼 또 정답이 아닌 것도 없어요. 그거는 주식을 진짜 밑으로 꽃버스에 뭐 배팅하는것고 똑같거든요. 왜냐 돈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재개발 진도가 나가고 있고 어, 구역지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주택수가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2년 안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어, 일반세율로 양도를 할 입주권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든지 어, 그런 곳 매물은 점점 더 사실은 귀해서갑니다그 어, 규모의 돈의 덩치에 맞추어서. 그게 아니면 아까처럼 프리미엄이 있어도 점점점점 점점 좀 양극화돼서 똘똘한 지역에는 프리미엄이 또 이제 높아도 가용 현금이 되시는 분들이 또 찾는 그런 물건들이 있고 그게 지금 현재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현 주소예요. 부산의 그 매수 심리나 이런 걸 보면 그건 57밖에 안 됩니다. 그게 100이 넘어야 그 거래량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거거든요.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어 그래서 음 지금의 이 시장 상황에서는 내 자금에 맞추어서 세금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잘좀 찾으셔야지만이 냈게 됩니다. 냈게 되고 투자를 잘했다가 되는 거예요. 많이 좀잘 찾고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트 잠깐만 한 보실랍니까? 이것만 보여드리고 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 매도 그 지수인데 부산지수 한번 보세요. 뭐서울이라든지 서울도 지금은 원래 막 펄펄 끓던 뭐112 114 여기에서 서울도 지금은 77.28 정도로 100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뭐 적어도 80초가 되고 이렇게 좀 높아야 어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분위기인데 서울이 77.28이죠 근데 인천은 106.68이에요 인천은 지금 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 광주도 이미 어, 조금 내려와 있네요 어, 작년 12월달에 막 112.43 이렇던게 지금 75로 내려와 있고 어, 이게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움직임이 눈에 보여요 어, 세종은 뭐1 1 0 세종은 끊임없이 오르던 데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이게 지금 얼음 땡대가 있네요. 어, 웬일입니까 세종이. 어,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충북이 아직 100이 넘어 있고요. 충남도 100이 넘어 있고 어, 제주가 113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100이 넘어 있고 그런데 부산은요 어, 올 그러니까 21년 3월은 뭐 58입니다. 58, 57, 이렇습니다. 3을 들어서는 조금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입니다, 이건. 부동산 지인에 취합해놓은 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이 아니고. 아파트가 이렇게 조용하다 보니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재개발, 소기진도 아니면 이런 데 토지, 아니면 철거된 곳, 이런 데는 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쁘고, 일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한눈에 흐름이 다 보여요. 이해되시죠? 이 흐름이. 지금 이게 부산 현재의 아까 미분양 물량 차트에서 지금 현재 이제 미분양 줄어 있는 거에서 아파트 아까 여기 뭐 매수 심리 줄어 있는 거에서 돈들이 움직일 자리.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검토하시고요. 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든지 자금이 맞다든지 뭐 세금 계획이 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조용하니까 계속 조용하겠지가 아니에요. 기존 아파트가 조용한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